엄청 추운 날 어느 한적한 곳에서 큐어 영화를 찍는 어마. 초보 감독 수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<목소리> 첫째, 너무 긴장하지 말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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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어서 좋겠구먼 영화찍으로 당기고 <목소리> 셋째 기죽지 말것 <목소리> 좀전의 일로 멘탈이 나가기, 나가기 일보 직전인 초보 감독 컷컷 컷이야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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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찍어요 무슨 영화요? 어... 음... 마지막으로 어... 그냥... 영화예요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잊지 말것 수아야, 뭐해? 가자 초보 감독은 연속으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그런 와중에 두 여배우는 대본이 아니라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네요.